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우 소양입니다 대한민국 창업시장과 가장 가까이 소통한 창업통TV입니다. 창업통의 코로나통신 오탄입니다. 예 이번 시간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창업시장 어떻게 바뀔까요? 누구나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창업시장을 한 10년, 20년 이상 지켜와 본 우리 대한민국 전문가 집단들은 아마 충분히 예측하고도 남, 남음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이 대한민국 창업시장에또한 번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상권에 나가보면 금방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상권에 나가서 요즘 가장 눈에 띄는 글자, 네 글자 있죠. 뭡니까? 임대문입니다. 임대문이 참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이 신규 분양상가에서 첫 번째 창업자를 찾기 위해서 임대문이라는 글씨를 써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의 임대문이라고 붙인 가게들은 어떻게 보면 폐업이 사실은 그전 단계에 실행된 경우가 많죠. 요즘 창업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하나의 어떤 이슈라고 한다면 폐업일 겁니다. 저는 이 최근에 코로나 이후 폐업은 어떻게 보면 창업시장에 또 다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코로나 이후 우리 한국 창업시장 예측이라는 키워드로 먼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늘 시장은 호황기와 불황기, 두 가지 교도가 늘 고, 교차하는 거죠. 먼저 이 코로나 위기라는 것은 야 불황의 늪이 더 깊어지겠다. 야 늪을 건너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 건가?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불황의 개보를 좀 이해하는 것부터 이 불황을 헤쳐나가는 법. 극복하는 법을 이 학습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자영업시장에서 불황이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뭐 아주 뭐 거의 1997년 말 IMF 이때까지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저는 최근 한 10년 이내로 불황의 골이 가장 깊었던 시점은 제가 볼 때는 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였죠. 사실은 그 이후에 2015년 메르스 사태까지 이어졌죠. 2016년 한번 볼까요? 뭐 여러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김영란법이 발효됐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외식시장에서는 갯단가 3만원 이상 3만원 이상 된 음식점들은 상당히 타격이 있었고 그 당시에 뭐 강남 일대 유명한 일식집이나 이런 집들의 폐업이 당시에도 많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2017년 좀 나아질까 했었는데 그 당시 창업시장 이슈 또 불황의 고를 더좀 깊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창업의 또 다른 축인 프랜차이즈 시장 프랜차이즈 시장에 악재가 터졌죠. 다름 아닌 프랜차이즈 갑질 파동이었죠.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님들의 오너리스크로 인해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신의 벽이 극에 달하기도 했던 게 2017년입니다. 그리고 2018년을 맞이하죠. 2018년은 사실은 창업시장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최저임금 상승이었습니다. 오늘날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8,590원 아닙니까? 8,590원이 정해지면서 인건비 부담에 대한 야 지금까지는 임대료 부담에 대한 것 때문에 고정비용으로 가장 큰이 부담이 임대료였는데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이 부분이 아주 자영업시장을 위축하게 했던 또 이런 변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2019년 코로나19가 시작됐던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2020년 저는 개인적으로 한야 2월 정도, 3월 정도면 끝나려나 했더니 역시 5월까지는 이어진다는 게 공통적인 중론 같습니다. 뭐 물론 4월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최근의 1년에 한 거의 5년, 6년 동안은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은 끊임없이 불황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런 코로나19는 자영업 시장의 골을 더 깊게 IMF 이후에 가장 큰 사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지금부터 잘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특히 좀 뜨는 아이템, 어, 이거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불황이라고 모든 창업 아이템이 다 실패한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불황이 창업시장에 또 다른 기회 요인을 가져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19 이후 창업시장의 가장 큰 변수 중의 하나는 저는 나홀로 창업, 1인 창업, 나홀로 고개, 1인 고개, 즉 나홀로 창업, 나홀로 고객이 급속히 주목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임대료 부담이 지금 가장 크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속 창업 쪽의 키워드로 본다면 인건비 적게 들어가고 큰 가게보다는 작은 가게에서 나홀로 창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보편화될 수 있다. 그래서 창업자 1인 플러스 알파, 뭐 알바 한명이 정도 된 아이템 뭐가 있을까? 라고 본다면 저는 언젠가 제 블로그에서 야 일본의 맛지아 같은 덮밥집 형태의 음식점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런 밥집, 오픈형 주방으로 해서 야 주인과 알바 하나 정도 오픈 주방으로 해서 밥과 술을 같이 파는 일본의 뭐 요시노야나 스키야나 맛지아 같은 이런 덮밥집 스타일 야 이런 컨셉 한번 좀주 주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블로그에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카운터바 형태의 작은 음식점 또 하나 저는 이 나홀로 창업 뭐 1인 고객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IMF 상황과 견주어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포차형 아이템 상당히 뜰수 있다. 포차형 아이템, 특히 외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각종 전통 포차도 있지만 선술집형 포차, 고기 포차, 뭐 오마카세 포차 포차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1번 시설비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상품만큼은 확실하게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 포차형 아이템이 갖는 특징이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 아깝지 않으면서 부담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운치있게 밥과 술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소비자. 창업자 입장에서도 시설비를 최소화하면서 점포 사이즈를 줄여서 나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예또 하나 배달 아이템. 이런 아이템은 앞으로도 계속 강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배민그 오픈 서비스 때문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배달 아이템이나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한번 창업에 실패하신 분들의 재기 아이템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바닥을 딛고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헝그리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안 개선은 이런 배달 아이템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5천만 원 이하 창업자들이죠. 또 하나 이런 영업형 스타일, 각종 용역 대행 서비스 이런 아이템도 되게 강세일수 있죠. 특히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빛을 발한 쪽이 이런 SNS, 온라인 판매 이 시장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꼭 판매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아이템도 인터넷 SNS를 통해서 매장 내 판매와 온라인 판매를 컨버전스 하겠다. 이런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폐업이 늘 수밖에 없는 분야는 어느 분야일까요? 물론 외식업 쪽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급 급격하게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확장의 속도가 빨랐던 이런 대형 매장 중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저는 위험신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창업시장의 법칙은 단기간 내에 특정 브랜드가 단기간 내에 많이 빠르게 확장되면 그 브랜드는 단기간 내에 사실은 곤두박질 칠수 있다. 이 창업시장의 법칙이죠. 그래서 저는 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는 뭐 임대료가 500만원, 1000만원 넘는 매장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매장들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최근에 또 하나 코로나 이후로 특히 오피스 상권에서는 단체 회식을 중심으로 먹고 살았던 이 대형 식당들도 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서비스업 쪽 같은 경우는 대형 피트니스 센터, 스포츠 센터 이런 쪽 요즘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하는 이 부분이 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계속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상대적으로 집에서 하는 요가 뭐 이런 게 상당히 이렇게 활발하게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스포츠 센터나 외부에서 실내 공간에서 하는 운동들은 당분간 좀 위험할 수밖에 없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창업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코로나 이후에 신규 창업자들의 동향도 저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투자 금액이 지금까지 창업 시장에서 신규 창업자 투자 금액은 1억 내외 투자자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imf 시대를 반추해 보건데 imf 시대의 투자 금액을 보면 5천만 원 창업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창업 시장도 5천만 원 6천만 원대 창업 시장이 가장 활발할 수 있다 즉 1억 미만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실속 창업을 하려는 이런 수요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날 공산이 저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는 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의 어떤 그 경제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형 위기, 대형 불황이 오는 것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늘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다. 그 기회 찾기 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영업 시장에서 가장 달라진 이슈는 자영업 구조조정 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대기업 대형 자본의 틈 바구니 속에서도 이 소형 자영업 시장은 양적으로 상당히 많이 팽창했었습니다 제가 1992년 기준으로 36만 개 우리나라 음식점이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음식점이 거의 70만 개거든요 사실 이 90년대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뭐 90년대는 TV 홈쇼핑도 없었고 이런 전자상거래 대형 할인마트도 많지 않았죠. 근데 요즘 할인마트도 전국적으로 500개 그 다음에 복합쇼핑몰 1,2,3 뭐 스타필드 롯데몰 이런 복합쇼핑몰도 많고 또 하나 전자상거래 시장도 이렇게 활발한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 음식점도 70만 개까지 그러면 이런 코로나 사태가 폐업이 는다는 것은 폐업이 느는 만큼 신규 창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공산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라는 말씀도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 한편으로는 또 너무 기죽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위기 속의 기회찾기 IMF 때 조물주의 건물주가 많이 출연했듯이 위기는 저는 1차적으로 상가 분양가 내지는 상가 임대과 권리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좋은 자 를 최소 비용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있는 거죠.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회 요인을 찾아서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최소 투자로 최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실속 창업 시장의 어떤 포커싱 시각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창업통의 코로나통신 오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이 창업통 김 소장이 발로 뛰어서 알토란 정보를 하나하나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시에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